비행기 타기 전부터 멍청 미용 17만원을 썼다. 미국을 가는데 가운데 좌석에낑겨탈 엄두가 안 났다. 그래서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을 샀다. 시작부터 난 진짜 바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시아나 비즈니스석 라운지가 무료라고 한다. 처음 가본 아시아나 라운지는 좋았다. 그리고 빠른 탑승이 가능했다 자리는 비즈니스석 바로 뒤위치에 있는데 이날 아시아나 인천 출발 LA 도착 비행기는 만석이었다 근데 이코노미 스마트홈좌 자석은 텅텅 비어있었다 만석이라 해서 출발 전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누코노미 당첨됐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이코노미 스마티움 자석은 일반석보다 다리 길이가 4인치 더 넓은 자석으로 더욱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자석이다. A350 항공기에만 있으며, 일본, 중국, 동북아에 갈 때는 3만원, 그리고 동서, 남아는 5만원만 추가하면 되고, 내가 간 미주, 그리고 유럽, 시드니는 17만원이다. 근데 솔직히 17만원에 만석인 비행기에 눕고 놈이라니 솔직히 진짜 돈이 안아까웠다 진짜 오랜만에 입국 심사를 했는데 제가 담당이었던 분은 진짜 친절했어요 막 오자마자 하와이유 해주시고 그리고 질문도 세개 여쭤보셨는데 왜 왔는지랑 그리고 며칠 있는지 무슨 엔젤레스만 가냐고 라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딱세개밖에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무산차지 시작을 했고요 여기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바로 산타모니컵으로 가려고 합니다 파이크라는걸 한번 먹어보라고 해가지고, 여기 파이크를 시켰습니다. 메뉴판은 없는 것 같은데, 가격은 2.95에요. 저렴해. 야, 구웠어요. 구웠다. 내이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여기 우와! 우와! 대박! 와, 우와! 앞 엄청 깨끗한 물 있어요. 슬프네.